주식투자에서 전문가라 칭송되는 사람들은 45개의 번호 중에 6개 숫자를 맞춰야 하는 로또 게임에서 처음부터 한개 혹은 두개 정도의 숫자를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개 숫자 중 하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한개의 숫자를 아는 경우 혹은 두개의 숫자를 아는 경우가 높은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어 월등히 뛰어난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알고 있는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맞추려 들자면 하나의 숫자를 아는 경우는 1억 3천만 분의 1의 당첨 확률 그리고 두 개의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296만 분의 1의 당첨 확률을 가졌을 뿐이니 6개 다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로또의 특성상 그들 또한 거의 가망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식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볼 때는 상당히 놀랍고 경의적이기까지 한 실력을 가진 그들의 매매기법이 분명 비범한 고수의 경지이긴 하나 주식에서 성공할 정도의 달인의 경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식에서 성공을 자신한다 하려면 로또의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알고 들어가는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고 4개 정도는 알고 들어가 봤자 겨우 1640분의 1 정도의 성공 확률을 가졌을 뿐이지만 그나마 좀 해볼만하다 할수 있겠고 다섯 개 이상 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섯 개를 다한다면 이미 인간이 아닌 신의 경지이며 다섯 개를 한다면 이것은 신의 바로 전 단계 정도나 되니 인간이 실행력을 옮길 수는 없겠죠. 단계를 구분지어 보면 하나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바로 개미 하나 정도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 두 개를 안다면 작전 세력, 세 개는 천재여, 네 개면 신이 선택한 인간, 다섯 개는 승천하기 전에 신선, 여섯 개는 신이 되겠지요. 주식 투자하면서 자칭 고수란 사람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돈 날린 기억들 누구나 한 번씩은 있지요. 정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추천하는 종목 사서 돈 날리면 사기당한 것 같고 약도 올라서 욕이 저절로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기대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본인은 아니라도 누군간 도달했겠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식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뭐야라고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도전하는데 한두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률이 0에 가까운 로또에도 당첨자는 매주 나온다는 것과 같다고요. 따라서 이상할 것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고수의 반열에 올라서 두개 정도의 숫자를 알고 나머지는 찍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인데 기적적으로 여섯 개다 찍은 게 맞아서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식매매의 비밀을 알아내서 그리 되었다기 보다는 운이 겁나게 좋아서 그리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번 거둔 성공을 연이어가지 못하여 재벌기업을 돈으로 인수하지 못하고 여기서 유료리딩 장사를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잠시 제 신나던 과거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에 저는 증권회사에 갓 입사했습니다. 어리버리하긴 하지만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신입사원처럼 폐기만은 철철 넘치던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며 엘리어트 파동이고 이동평균선이고 매수신호나 매물대가 뭔지 알아낸 끝에 자타가 공인하는 어설픈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희왕찬란하게 뛰어든 주식시장에서 30전 30회의 놀라운 실력을 자랑하며 개인 투자자분들 가슴에 못질만 하다가 회사에서는 나의 책상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아 내가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줄 아느냐 나는 그렇게 매매 기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며 정확히 3년 후 드디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단기전의 비밀병기를 만들어내어 세상이 떠들썩하게 주식시장에 컴백하였습니다. 어디 증권사 대회만 열린다 싶으면 천하제일 단타 대회에 참여하고 나의 실력을 뽐내며 지갑이 터지게 돈을 담아 다니고 어디 가서도 팁 뿌리는 게 미덕인 줄 알아 흥청망청 쓰고 다녔습니다. 2002년 월드컵 된 표도 없으면서 한국과 스페인의 8강전을 보겠다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모범 택시를 타고 달려가 50만원 주고 안표를 사서 경기를 관람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랑 내기를 해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매매 실력을 갖추었으니 나의 성공시대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놈이 뭔들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방탕하고 무절제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통장 장고는 바닥을 향해 달려갔고 의욕을 부리고 주식판에 밀어놓은 돈은 죄다 호공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시절 대출은 어찌 그렇게 잘 나오던지 그래도 자신감 하나는 여전하여 한방에 제기하려고 은행 대출이 가능한 돈을 다 뽑아내어 마지막으로 밀어놓은 돈 5천만 원을 불과 두달 만에 다 날려버리고 나서야 내가 찾아낸 게 로또의 여섯 개 숫자 중에서 겨우 두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말안 해도 아시죠? 빚을 갚으려고 카드빚을 내어 단타를 질러대다가 그마저도 날리고 현금 서비스로 1년을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전 직장에서 잘리고 다행히 금융업종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월급을 다시 한푼두푼 푼 모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단기간에 손재주를 부리는 것 말고 진정으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나와 뭐가 다른가?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분처럼 주식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묻어난 놈이 한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묻어난 놈으로 포칭하기로 합시다. 이 친구가 왜 묻어난 놈이냐 하면 주식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어디서 좋은 종목이랍시고 한 종목 물어옵니다. 뭐가 좋다는 건데 하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합니다. 본인도 모르니까요. 그냥 좋다니깐 좋은 거겠거니 하고 말하는데 내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정신나간 놈이 없습니다. 아무튼 사고 싶다니 친구된 입장에서 친절히 분석 들어가는데 벌써 집에 들어가 hts 두들겨 매수해 버렸습니다. 죽가요 당연히 사자마자 내립니다. 저는 고수된 입장에서 손절매를 종용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지돈 다 까먹는데 뭐가 그리 마음 편한지 손절매고 이동선 붕괴고 에라 나몰라라 해버립니다. 정말 뛰어나게 무어난 놈입니다. 이런 정신나간 놈은 지팔자가 박복해서 그러려니 냅두고 나는 고수라서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시간 종목들을 죄다 손절매로 쳐내고는 남은 돈으로 매복작전, 기습작전, 상한가 따라잡기 등 온갖 화려한 손기술을 다 부려가며 돈을 까먹습니다. 어김없이 손절매 기술을 구사했어도 돈은 여지없이 줄어듭니다. 그러는 사이 주식시장에엄동설라는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마시갈줄 알았던 무던한 놈의 종목은 그래도 좋다는 소문이 그리 허튼 소문은 아니었는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또몇 달여 주식을 매입한 지 1년이 지나서 드디어는 본전 회복하고 플러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말입니까. 그동안에 화려하게 돌려치고 두루친 덕분에 10분의 1로 줄어든 계좌잔고 가지고 열심히 단타쳐서 한 50% 회복합니다. 그래봤자 원금이 5천만원이었던 것이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천만원 됐을 뿐이니 본전은 우민듯 싶습니다. 그렇게 쪼그라진 계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무어난 놈이 자기 원금 천만원이 1200만원이 돼서 은행이자 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며 한잔 산답니다. 정말 기어나게무어난 놈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본인도 손실보는 종목이 10분의 1이 낫건 99% 손실이건 1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기다리면 무조건 본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본인이 바보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산 종목은 어디서 주워듣긴 했어도 분명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한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그 다음 해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해마다 재산을 증식시켜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몇 년째 그렇게 벌던 무던한 놈 때문에 종목연구를 때려치고 이놈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주식을 매입했다가 무던히 기다리기만 하는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아침에 수천 수백 개의 종목 중에서 당일 상한가 7종목을 찾아내는 나의 기술은 분명히 뛰어난 것이지만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그리고 나를 포함한 고수라는 인간들이 허구한 날 강조하는 손절매의 중요성이란 사실은 개설이라는 것을요. 정작 우리들이 더욱 깨먹는 건 대부분 잦은 손절매의 반복 때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간 공부한 게다 헛수고가 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문제를 안았으니 방법을 연구해야죠. 잦은 손절매가 원인이면 잦은 손절매를 안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잦은 손절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일단 잦은 매매를 그만둡니다. 매매 횟수를 최대한으로 줄여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매매 횟수를 줄여봤자 빨리 까먹는 걸 천천히 까먹을 뿐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겁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매 횟수를 최대한 도로 줄인다는 뜻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많아 두번 정도의 매매를 실행에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만으로 매매 횟수를 축소하면 승률은 놀라울 이만큼 올라갑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서는 신에게는 아직도 전함 12척이 있습니다라는 명언이 있죠. 명량대척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들 아는 역사죠. 오늘날 이순신이 이처럼 칭송을 받는 것은 단지 그가 용맹스런 장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한 신이 나타나 9월 16일 대승을 거둘 것이니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열심히 준비를 하라고 승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승산이 없는 암담함 속에서도 그는 때를 기다리고 전략을 짜고 병력과 무기를 준비해서 기어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승산이 없을 때 포기하는 사람보다 부딪혀 싸워보는 게 훨씬 더진취적이고용맹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서 기회를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이기지 못할 싸움을 피해가면서 끝까지 단 1%라도 더 높은 가능성이라도 찾아서 옮겨다니며 승리를 기다리던 그의 치밀함과 비범함 그런 점에서 이순신 장군을 후세 사람들이 성웅이라는 칭호까지 붙여가며 높이 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손절매의 예시를 들자면 워렌버핏 월앤버피 이야기입니다. 워렌버핏이 오랫동안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회피해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회피한 이유는 그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 그 기업들의 실적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주식을 사들이지 않고 기업을 매입하듯이 했다는 말을 자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가 아닌가 보다는 본인이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하고자 할때그 기업이 현금 창출 능력이 증명되어 있고 변함이 없을 것인가 하는 점에 더 주안점을 둘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러한 자신의 판단에 적합한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100% 틀림없다고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제경험상으론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날이 한 달에 한 번은 옵니다. 우리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말이죠. 이때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매입의 최선의 기회 바로 이순신 장군이 기다리던 승리의 가능성이 최적으로 높아진 날이며 워렌 버핏의 투자 모델로 쓰인 테드 윌리엄스가 기다리던 가장 좋은 코스의 공이 들어오는 순간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지금은 그 친구 덕분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은 함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꼭 좋은 깨달음이 되었길 하는 저의 사연이었습니다.